와 할미꽃 진짜 오랜만에 봐요, 어머니. 우와, 와, 예쁘다. 지금 참나물을 심고 있습니다, 참나물. 옆집 어머니가 주셨어요 네. 가서 심어라. 심고 있습니다. 네, 내년부터 먹을 수 있겠죠, 우리도?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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또 무엇 뭐 심으려고 하는? 이게 겨자채입니다. 겨자채. 겨자채. 네, 겨자채. 여기 네. 우리 마을 총무님이 강추해 주신 거예요. 아, 상추보다 이게 더 낫답니다 겨자채 뭐 어떻게 먹는 이게, 거예요? 이게 먹으면 쌈 싸먹은 건데 겨자맛이 데네요그겨자채같은데 아 이게 고기랑 같이 먹으면 느끼함도 없어지고 그래. 아 그래서 겨자채를 한번 심어보겠습 여러분들도 한번 심어보세요 겨자채 상추하고 겨자채하고 반반 심어서 같이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